대구시에서는 미분양이 낮는 아파트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다 그리고 미분양 때문에 경기가 엉망이다 미분양 때문에 대구시장이 엉망이다 미분양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사실 미분양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100% 무장이다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분양 때문에 아파트가 위험 수준도 아닙니다. 그리고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지역을 완화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지금 이 시국에 대부분 미분양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실 규제 지역 때문에 대출 부분이 안 돼서 대부분 걱정인 것이지 뭐 기업의 미분양, 그런 기업을 걱정해주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미분양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분양가격을 낮추면 되지 않느냐. 2009년, 2008년 마찬가지 그 시절에도 미분양은 있었지만 은 결국은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뭐 1년 새에 9배가 증가했다. 그냥 가면 낮추면 은9개 증가 를 하겠죠. 제 짧은 견해인지 몰라도 사실 아파트는 공급을 했다면 이와 같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갈 곳이 없는 돈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기 바람을 일으켰고 투기 세력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미분양이 조금 나게 되면은 온 전신의 뉴스에 미분양이 아홉 배, 다섯 배, 수천 가구의 미분양이 났다는 기사들이 연신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났다는 것만 외칠 것이 아니라 왜 미분양이 났는지를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기사를 다루는 뉴스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차피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많은 자료들과 아파트 뉴스를 보는데. 대부분 미분양이 몇배 증가했고 몇천 가구가 미분양이 났다. 이런 얘기만 나왔지. 왜 미분양이 나왔느냐. 왜 미분양이 나왔고 나왔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나왔다. 분양 가격이 높아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은 단한 곳의 뉴스도 보지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뉴스들을 올리는 이런 신문기사나 건설사와의 어떤 긴밀한 뭐 어떤 광고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좋은 차 한번 해보는데요 그리고 사실 아파트를 투자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내렸든올랐든팔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투기를 했거나 투자를 했는 분들이 전전긍긍 하시는 거고 사실 그에발 맞춰서 뉴스도 계속해서 미분양을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뭐 2.2% 뭐 2% 1% 뭐 0.5%로 내렸다. 사실 일반인들은 체감할 수 없는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아파트가 뭐 5억 가까이 뛰었는데 4억이 되었다, 3억이 되었다. 별로 체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3사억 하는 아파트들이 7,8억이 가격이 상승했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3,4억의 아파트가 1,2억씩 가격이 떨어진 사례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모든 뉴스의 매체들이 한 곳을 가리킵니다. 한 곳을 가리킨다는 이유는 결국은 모든 건설사들이 이런 인터넷 뉴스 매체에 의해서 어떤 광고 형태의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고요. 미분양이 났는가 하고 경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 따져보면 미분양이 났으면 미분양, 분양 가격을 좀 내리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질적인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폭락을 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이와 같은 미분양에 대해서 한 곳을 가르키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는 결국은 미분양은 해결 될 때는 결국은 예전처럼 분양가를 낮추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게 뭐 저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이 나서 대구 경기가 안좋다 아파트가 하락해서 경기가 안좋다 아파트 경기에 지금 실질적인 경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거죠 아파트 경기하고 실질적인 부동산 경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분양가를 갖다 댄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어불성설이다 미분양이 난 거는 미분양이 난 것으로 얘기를 끝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미분양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뭔가를 동요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뭐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면은 규제지역 해제 뭐 이런거 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대출만 완화 시켜도 되죠 전국적으로 어차피 규제지역 해제를 안할것 같으면은 이 정도로 미분양이 나온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뭐 이럴 것 같으면은 근본적으로 대출 규제 만 완화를 일부 시켜 줘도 충분히 경기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대구시에서는 미분양이 나는 아파트들을 공동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건설사에서는 미분양으로 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구시에게 어느정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계속해서 협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요 그것도 대구 자체에서 향토 기업이나 향토 회사도 아니죠 외지 업체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잘될 때는 자기들이 그만큼 이익을 가지고 그돈 자체도 대구시에서 돌지가 않습니다 외지로 다 빠져나가는 돈들이고 이제 안되니까 뭐 공공임대주택이든 아니면 대구시에서 좀 해결을 해달라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시에서는 또 그걸 발맞춰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분양 관리지역이나 뭐 조정대상 해제만 계속해서 풀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 방안은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건데 그 분양 가격을 낮추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진을 좀 낮춰 달라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주목구구식의 어떤 해결 방안으로 처리를 한다고 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또 이와 같은 내용은 대구시 홈피에 어제시 주택시장 안정화의 총력전이라고 해서 글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일반 인터넷에서 나오는 신문기사 내용이 아니죠. 저는 개별적으로 뭐개인취향이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을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 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상 어떤 승거철이 다가오면은 표가 중요하죠. 그 표를 얻기 위해서 4년에 한 번, 5년에 한번새 치열을 놀린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상향도 수성구 해주려고 했으면 벌써 해줬어야 됐어요. 그래야 재개발 바람이 불때 수성구 마찬가지. 상향으로 해서 큰 이익을 넣거나 재개발이 추진이 많이 되었을 것인데 이제 와서 좀 상향 발표만 하고 아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진행 과정 얘기가 없죠 마찬가지 아파트 미친 듯이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아 파트 미분양이 좀 나니까 아파트가 풍락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주택시장 안정하다 뭐 동아파트 미분양 대책을 해결해야 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하려면 사실 동상향도 하면 안 되죠. 동상향을 하면 당연히 주택시장 안정화가 될까요? 의의 없는 얘기들로 가문이슬로 새치어만 놀리는 이런 정치권들 별로 마음이 안 듭니다. 실질적인 대구시 주택시장 안정화, 아파트 안정화 뭐가 안정화가 되려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모든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 100% 믿어서도 안 되고요. 항상 모든 뉴스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를 판단해야 될 매입임대주택사업 확대는 대구도시공사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역업체의 미분양 물량 위주로 해당 사업을 진행, 주택경기 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발표는 지난달 1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문위원들이 실물경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제시된 방안들을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오고 말했다.